잠깐만, 히호포형 죽으면 안 돼. 서포터도 죽으니까 안 되던데. 잠깐만호 허포 형 살아야 돼. 아, 우리 포 형은 갔습니다. 그는 저 와, 잠깐만 이판다 야, 이거 유튜브가 나왔다. 유튜브가. 아이고 여러분 오늘 엄청난 시나리오를 갖고 왔다 일복 맛에 좀치릴수 있으니까 막. 여러분의 팬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지릴지도 몰라요 자 덱은 바로 요 덱입니다 벌써 딱 느낌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래도 우리 에키드나가 이제 초살댁을 할때좀 어울리는 캐릭터다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잘 때립니다 절단으로 절단 내뿜는데 그들을 받쳐주는 서포터들이 있었으니 어 바로 방어 관련을 40퍼를 깎아 놓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라반이 공격 관련을 10퍼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뭐겠노? 짐허파 오늘의 주인공 야 그거 띄고 벌써 이씨, <웃음> 체력이. 아저씨, 아저씨요. 아이, 배살이, 이 이게 막 쪼았는데도 배살이 막 감춰지지가 않네. 어떡하노, 이거. 자, 그래서 굉장히 아저씨지만 이 아저씨가 서있기만 해도 저기는 할일다 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군단 시작 시에 무작위로 두 명의 적군에게 한턴 동안 적중을 부여하는데, 적중이 부여된 적군은 우리 아군 콜라보 영웅이 때릴 때 주피가 40%가 증가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면 은두 명한테는 주피 40%까지 더 들어가겠네 야이 정도면 첫 턴에 두 명은 무조건 적지 않을까? 라는 오늘 시나리오로 가지고 출발해 봅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렇지 사실은 에키드나 하면 저대 기진 근본이긴 해요 아 이건 고스까지 썼구나 고스까지 써가지고 완전 막 더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적중 두 명한테 들어갔어요 해머리랑 코스한테 들어갔고요 아 근털에 있거든 이성을 먼저 던질게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차단 당하고 하나 더 들어가보자 일단 척척척척감척와딜맞나 방금 자싹 쏠라봐 야 아잇물 어디 갔노? 야 오십... 오십일만이라고요? 오십일만요? 야 이게 뭐... 야, 어 사람이었... 아 사람이었다 아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거 짐호파같은 개그지를 덱고 와가지고 이랬지요 무슨 이거... 뭐 이상한 덱 실험하네 저, 저 아저씨가 누구였더라? 짐호파였나? 집... <웃음> 이러면서 하는데 우 와! 자, 아, 논개라 아, 자, 논개댁입니다 일단은 공격 안 하겠습니다. 어, 아무리 우리가 초살이라 해도 저건 덥속 물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이형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이게. 형! 운동을 좀 해, 그러니까. 맨날 총빨만 믿고 그러니까. 어? 주지수, 킥복싱 얼마나 좋, 좋은, 좋은 운동이 많은데요. 요즘 MMA도 요즘 뭐 어? 자, 필살기 준비 안 됐거든요. 야, 이거 때리고 싶다. 적중 이두 명한테 들어가가지고 치고 싶은데. 참을게요 예 참을게요 아, 쫄았어쫄았어쫄았어턱 치가 아야 무섭지 안 무섭겠냐고 어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농개들에게 제대로 점 아니겠나 주로 후턴인데 상대가 안쪽 필살기를 빨리 만들면 자기가 그보다 빨리 만들기 쉽지 않거든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된다 어 치보세요 치보 추부... 어 치보퍼 형 호퍼 형 잠깐만 우리 호퍼 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이거는, bye bye. 어? 어? 어? 이거는, 못 죽이면 내가 집니다. 필살기, 는데 1렙이라가지고. 세게 한 번, 빡! 67만 4천. 자, 한번더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거 못 죽일 것 같은데? 우리 서포터들이 다 죽어가지고. 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아, 도망가자. 아뇨 아뇨 멋지게 맞고 전사할게요 와야 잠깐만 오, 잠, 와 이게 농계대에게서 저, 저 느낌 괜찮다 어, 상대 서포터도 딱지 잘라먹으면서 견뎌내가지고 어, 야 이게 내가 와 어, 내가 농계대한테 쳐맞은 것도 오랜만이다 왜냐면 농계대은 내가 눈치를 채 뿌는 순간 무조건 이기거든 <웃음> 졌는데? <웃음> 저 어쨌거나 저제거나 계속해서 들어가는 끈탈이 어디 들어있노? 끈 타르가 없네 속 타르 좋아요 자 적중은 이렇게 두 명한테 들어갔고요 이렇게 갈게요 전체기 하나 전체기 하나 전체기 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세명타격으로 어공간능력막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죠 팡팡팡팡 치면서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올라가죠. 얘들이 갑니다 적중까지 비싼거에요 잠깐 보다가 어? 딱 적중 당한 애두명 죽었다 그지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팀 호퍼 형의 역할이다 이 형님은 그냥 지금 막 헐떡거리고 서있기만 해 가볍게 괜찮아요 응. 형은 그게 매력이야 아앙앙 아.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되게 느려. <웃음> 괜찮아요, 형. 형은 적중만 시켜주면 돼. 적중 들어가 있어요. 적중. 와, 이거거든요. 콜라보 영웅에게 비격시 받는 피 40% 증가 및 중독까지. 중독은 덤이다. 콜라보 영웅이 지금 패가 안 떴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모프 형총좀 총 쏜다. 이. 팍! 자, 호퍼형 멋진 거 보여주자. 적중. 자기도 콜라보 영웅이기 때문에 적중. 팍! 자 그죠 촥팡 리볼버 요 정도 나쁘지 않았죠 우리 지모포 형 어? 나쁘진 않았다 자 이제 형은 좀 쉬시고 우리 콜라보 형은 패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형 수고하셨습니다 지모포 형아 단단한 마법이 총보다 세다 펑펑펑펑 1 일만 팔천 좋구요 자. 열두에 들어갑니다. 오 그렇죠. 페스타도 한번 만나봐야죠. 페스타 정도를 만나봐야 우리 지모 포형이 얼마나 잘해줬는가 알수 있다. 여기 죠 방어 관련 다 들어갔고요. 적중 차크닥 두 명한테 오 이렇게 두 명한테 딱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속력 두 명한테 들어갔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니까 전체 한번 툭 던져주고요. 탁 던지고 탁 던지면 끝난다. 아 핵심 두명 죽을 걸 아마 톡! 자 개성 한번 촐르륵 들어갔고요. 쏙! 툭툭툭 툭해볼. 해볼, 해볼 걸고 있고요. 자 이번에 갑니다. 쏙! 쭉쭉쭉쭉쭉! 어, 안 죽었나? 자, 안 죽었습니다. 자, 어, 잠깐만, 지 호퍼 형 죽으면 안 돼? 어? 서포터도 죽으니까 안 됐던데? 호퍼 형. 잠깐만요, 호퍼 형 살아야 돼! 아, 호퍼 형은 갔습니다. 그는 저, 우와! 잠깐만, 이거 봤나? 야, 이거 유튜브가 나왔다, 유튜브가! 야, 봤나? 이거 누가 죽였다고? 지금 호퍼 형이 죽인 거야. 지모페영이 중독까지 걸었거든, 맞지? 와, 지모페영은 그는 비록 같지만 자신을 살상한 그들을 모두 데리 가버렸다. 와, 와, 나 진짜 솔직히 방금 좀 질려버렸어, 진짜.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총총총총. 자, 한번더 갑니다. 간단한 마법이야. 자자자자자자, 뻥.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삼성 하나 있어요. 그럼, 그럼 안녕히 뻥. <웃음> 아, 행복하다. 야, 오늘 결투 행복하다. 야, 진짜, 진짜 개멋있지 않았냐? 지호프 아, 탁, 쓰러졌는데 걔들 갑자기 중독을 팍! 하면서 두 명이 팍! 죽어버린 거야. 어? 우리 호프 을 괴롭힌 그 나쁜 악당들! 너 누구냐? 너 아직 왜안 죽었어? 이제 집에 가자, 엄마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빵캉 34만 어? 필살기 1렙인데도 꽤 세다 필살기한 3렙 정도만 돼도 거의 올킬을 확정적으로 맛보겠는데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힐트 어, 와 페이스타다 그렇지. 어또 만나보자. 자 이번에 적중은요 페스트만 빼고 이렇게 두 명한테 들어간 상태고요. 자 일성입니다. 다 일성. 이성의 하나로 뜨면 진짜 확진 킬이 나던데 일성은 킬이 안날 수도 있다. 안날 수도 있다. 자 들어갑니다 한번. 쏙. 야야. 와. 예 아. 소설 능력 좋은 사람 많거든 <웃음> 우리 호퍼 형은. 근데 호퍼 형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는데 여기까지 지었나? <웃음> 너무 반가웠지 않나, 예, 생댁 어? 호프 형, 잠깐만요! 호프 형이 살았다. 야, 중독들 간다. 빠칩! 우와! 야! 아니, 누가 호프 형을 욕했어, 방금? 너무 오. 반가웠지 않나, 예, 생 사... 누가 호프 형을 욕했어, 감히? 어? 중독들 봤나, 방금? 이거 무시 못하겠는데,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호프 형이 킬 따자. 어, 호프 형 갑시다. 샷건 세 방. 착! 아, 첫 번째 맞아. 샷건! 맞아. 펑 맞아, 맞아. 팍! 퐁! 세 번째, <목소리> 형못 죽이는 거 아니지, 설마? <목소리> 형, 잠깐만요. 팍! 퐁! 야, 샷건 세방 치는데 안 죽는데? 아, 약하네. 아, 형, 예, 수고하셨어요. 퇴근하셔도 됩니다, 형. 어, 근데, 지모페 형좀 중독 걸어놨다 중독 걸어놨다또 모른다, 이거. 아, 근데 그 피혈를 아, 중독 들어갔지만, 중독이 19,000 정도 나왔어요. 자, 페스타가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저렇게 희망을 품으면 너무 좋더라고 그 희망을 짓밟아 줄때 쾌감이란 점점점점 전 너무 기뻐요 뿅뿅뿅뿅 어디가 버렸니 자한장더 있었는데 이성으로 으짜자자자자자자자 가고 내가 가볍게 처리하고 올게. <놀람> 자 오늘의 결투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짐오퍼 재밌게 보셨다면 뭐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